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공유하면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한 팔을 이렇게 위로, 한 팔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팔을 잡는 동작 보셨죠? 네, 요가에서는 고모카 아사나라고 해서 손머리 자세를 할때 팔의 동작을 최종 자세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어깨가 부드럽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잘 안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어깨 쪽에 공간을 열어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가능해지거든요. 오늘은 이제 위팔 쪽에 움직임이 가능해지도록 한번 동작을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부터는 이거 당연히 잘안 되실 수 있고요. 안 되시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어깨의 구조를 바꿔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왼쪽 팔을 뻗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도록 뻗어 주시고요. 팔꿈치를 굽혀 볼게요. 네,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왼쪽 손끝이 이렇게 왼쪽 어깨쪽 견갑골의 가두랑이 면을 팔꿈치 방향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어깨하고 팔을 움직이기 전에 이 몸에서 옆구리 면이 길어지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네, 오른손으로 요 왼쪽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왼쪽 옆구리에서 겨드랑이까지 네, 위팔 부분 있죠? 왼쪽 위팔 부분을 천천히 오른손으로 이제 잡았잖아요.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천천히 더 뒤로 보내주세요. 네, 어깨가 좀 굳어있는 분들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오십견의 증세가 있다거나 회전근개 쪽에 손상이 되신 분들이 처음에 잘안 되실 수 있어요. 많이 어깨 안쪽이 굉장히 아픈 느낌들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단계부터 해보시면 되겠죠? 길게 뻗어서 팔꿈치가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게 평축축 등을 세우면서 이렇게 어깨쪽을 위로 길게 옆구리와 어깨를 뻗어 올리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들이쉽니다 왼쪽 옆구리 그리고 밑팔을 한번더 길게 팔꿈치가 천장 방향으로 향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손으로요 왼쪽 팔꿈치를 천천히 더 뒤로 보내주세요 네 어깨에 잠시 힘을 빼시고요 네. 지금 이 동작도 이제 본인의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들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특히 어깨는 변형이 개인차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본인이 될수 있는 만큼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더 옆구리 길게 조금 더 옆구리 길어지게 그리고 겨드랑이면서 팔꿈치 위로 한번 뻗고 다시 또한번 뻗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잡아서 처음에는 위로 뻗은 상태에서 아주 살짝 한 1, 2cm만 뒤로 보내줘도 돼요. 그리고 돌아왔다가 천천히 다시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오른쪽 팔을 뻗어볼게요. 네, 팔꿈치를 굽혀서 오른쪽 손끝이 견갑골 어깨에 이렇게 가도록 해보세요. 처음에 이거부터가 잘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 있죠? 등이 굽어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등을 위로 흉추를 위로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 옆구리 면을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겨드랑이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이게 1단계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겨드랑이 면에서 팔꿈치까지 어깨를 한번더 이렇게 뻗어 올리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팔꿈치가 약간 위로 뻗어간 상태에서 살짝만 뒤로 보내주세요. 가볍게 앞으로 왔다가 위로 옆구리 팔꿈치 뻗고 살짝 뒤로 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천천히 들어올려서 서서히 뒤로 보내시고요 네.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나는 지 보세요 한쪽의 어깨가 좀 많이 관절이 부드럽지 않고 움직임의 범위가 좁혀있으면 한쪽은 잘 앉으실 수 쪽에 차이를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같이 잡아서 해주셔도 되겠죠? 들이시면서 먼저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기 전에 여기를 먼저 써야 되겠죠. 옆구리 면을 천천히 위로 길어지게 합니다. 어, 호흡을 말씀을 드릴 때 횡경막 호흡이 있었잖아요. 그 횡경막 호흡에서도 이 면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옆구리 부분은 호흡하고도 관,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이 굽고 어깨가 수축이 되게 되면 호흡도 자동적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슴 옆구리 면을 위로 쭉 뻗고요. 다시 겨드랑이에서 팔꿈치까지 어깨 관절 내부의 공간을 약간 더 위로 뻗어 올려서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는 팔꿈치를 뒤로 천천히 한번더 보내주세요. 내쉬면서 가볍게 왔다가 한번더 해볼게요. 옆구리 위로 길게 뻗어줍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팔꿈치까지 옆구리가 1번 어깨가 2번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팔꿈치를 살짝 더 뒤로 자, 어깨 관절에 이 견갑골이 뒤에 있거든요. 뒷면의 견갑골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견갑골이 구부정으로 앞으로 숙여져 있던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약간 더 뒤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하고 등벽이 상체에서 굉장히 자세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를 지금 다루고 있죠? 있습니다. 네. 자, 어때요? 쉽죠?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아래쪽 팔의 움직임도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해주세요 림프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옆구리 잘 풀어놓으시면요 이 일대 군살들 있죠. 옆구리의 군살, 또 음, 얼굴 쪽이 잘 붙는 분들도 이 면들에 이렇게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 요즘에 이제 날씨가 점점 이렇게 일교차도 크고요 저녁때 되면 많이 추워지긴 하거든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왔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